아, 그럼 오늘은 해상 운송 관련 주 어, 다섯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운 관련 주, 뭐 패로션 HMM, 뭐 대표적인 HMM이 있죠. 어 그리고 이이 이 발틱 건화물 지수죠, BDI. 어 지수를 한번 요 살펴보시면 22년 5월 어, 3,500 부근에서 이제 꺾이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뭐 거의 500 선까지 이제 추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요런 차트의 모습이, 어, 바로 이 해운 관련주의 차트의 모습과 이제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 해운주는, 어, 화물 지수죠. BDI 지수와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 요 지수를, 어, 살펴보면서 이 대응해야 될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최근 1개월 차트를 보시면, 어, 2월 17일 날,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죠. 500선대에서 반등하면서, 현재 이제 816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3년간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21년입니다. 21년 7월 달, 7, 8월 때 이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비디아 이지수가 최대, 최고가를 찍고, 그 뒤로 이제 보시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어,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회원 관련 주 현재가를 보시면 HMM이 1% 상승을 했고 펜노션 어,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이제, 어, 이제 어느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어, 이 종목들의 한번 퍼를 한번 살펴보시면 얘는 22년도 2만원을 벌면서 퍼 1.1배 수준에 있습니다 PBR 0.5 어, 그리고 PBR이 가장 낮은 돈 보시면 이제 KSS가 0 4 3입니다 퍼는 5배 그리고 이 다섯 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이제 해운주고 흥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3,600억대입니다. 어 그리고 어 PBR이 이제 가장 높죠. 여기서는. 그리고 부채가 가장 낮은 돈은 HMM이고 시총으로는 가장 무겁습니다. 11조. 어 20조 수준에서 지금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이 패노션을 한번 보시면 어 하림 그룹의 계열사고 벌크 선사입니다. 그래서 철광석 석탄, 곡물 등 이런 벌크선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호황이면 또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바로 이 빼노션이죠. 그리고 실적으로 보시면 은 이제 전년 대비 영업이 37% 매출 39%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 얘는 이제 11월 달부터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HMM 얘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선사 국내 1위죠 그리고 얘는 이제 정부에서 연내 민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런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정부기간 지분이 45.7% 입니다 산업은행이 20%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가 발행한 연구체 규모가 2조 6천억 규모입니다 이 규모는 HMM 발행 주식 수, 수보다도 많은 규모고, 이 연구체 채권 가격이 주당 5천 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보시면 2만 3천 원. 아직도 이제 5배 정도 차익이 기대되죠. 이연 주당 5천 원대의 단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HMM의 이, 이 정부 지분율이 74%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을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민영화 속도에 걸림돌이 되긴다는 이런 걸림돌로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해운 지수가 하락세이고 또 연구체 처리 이두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h m m 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얘도 지금 뭐 예나 비슷하죠. 이 페노션과 거의 비슷하게 11월부터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장기 평선이 이제 200일선에 살짝 이제 건드려져 있죠 어, 그리고 얘주봉을 보시면 20년도 어, 5월부터 이제 꺾였죠 이 BDI 지수가 7월 달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이렇게 반등은 좋지만 어, 결국 이제 우하향을 하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HMM의 매수 주체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외국인이 사면서 이제 이런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뭐, 지금, 어, 19년도, 20년도 때 보시면 거의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퍼가 뭐 100배가 넘는 수준이었죠. 그때는 이제 100배가 넘었을 때 들어와서 1배 수준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어 뭐, 1배 때도 지금은 쳐다도 안 보죠, 개인들은. 어, 요 때는 이제 100배가 넘었을 때, 어 진입을 해서, 어 최대치까지, 이 BDI 지수 상승을 거의 이제, 동반해서 이제 같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BDI 지수와. 어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이제 연구체 이자율이, 어 지금 6년 후에는 6%, 7년 후에는 10, 최대 10%까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 여기서 이제 산은에서 이이 연구체를 어 과연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할지 이 연구체의 이 수익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매각에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HMM의 22년도 보시면 이제 8위 정도 규모에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SM 그룹의 해운 계열사입니다. 얘는. 그리고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뭐, 요런 쪽이고, 주요 거래처를 보시면, 이제, 포스코, 한전, 또, 한국 가스입니다. 이런 쪽에, 이제, 주요 거래처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2008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뭐, BDI 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 이제, 뭐, 하락기에 있었지만, 여기 종목들 보시면, 이제, 거의, 500선에서, 이제, 반등하면서, 주가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KSS. 얘는 이제 LPG 석유학을 화 전문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LPG 쪽또 이런 가스 관련돼서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얘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연속 배당을 한 기업이 이 KSS고, 어, 350원 배당을 결정하면서 현재 주가 대비 이제 3.88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KSS. 얘는 이제 가스 관련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은 살짝 이제 꺾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아해운 얘는 아시아 노선이 중심인 컨테이너 운송사입니다 얘도 흑자전에 성공을 했죠 2017년 이후부터 이어졌던 져 적자를 이제 탈피를 했습니다 얘도 보시면 얘같은 경우가 이제 뭐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00원대에서는 더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 해운 관련주들은 이 어차피 이 BDI 지수와 어 상관관계를 어 띄기 때문에 이 BDI 지수가 여기서 이제 더 바닥에서 어 상승으로 전환한다면 요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어 중국이 어 활발하게 또 교역량이 또 증가되고 한다면 또 중국 관련돼서 벌크선사도 어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하락은 LPG 라든가 가격대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운반선 쪽이나 이런 쪽은 어 가스 가격대의 흐름을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